여러분, 또리의 첫 산책입니다. 일단은 산책이 맞고요. 야, 이렇게 엎드려 있지만, 이건 산책입니다. 오늘은 이거 또리를, 오, 어, 움직인다. 한번 데리고 나와봤어요. 날씨가 좋아가지고. 역시나, 밖에 나오니까 더 귀엽네요. 토리 가고 싶은 대로 가 봐. 나한테 잡혀 있지만. 지금 움직일 생각은안 하네, 또리가또리또리 또리 무서워? 너 다리. 인어야 다리 어디 갔어? 내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라고 해서 켰는데 바로 또 눕는 클라스 어 움직인다 또린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몸에 줄을 채우더니 밖에 꺼내놨어 어, 드디어 움직이는 또리 이 내가 얘를 데리고 댕는게 아니라 얘가 가는 곳에 내가 맞춰야 되네 안 움직이니까 오오 오, 벌레를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똘이가 꽃이 신기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되 기분 좋아 보이죠. 뭐가 제가 강제로 끌어당기면 내가 산책에 거부감을 느낄까 봐 그냥 둘 건데. 와, 근데 그걸 그건 더러워. 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고양이 아이고 얘가 <웃음> 줄이 짧으니까 어디로 돌진하려고 러면제 손에 팍 여기에 팍 걸리거든요 이거 이렇게 안 잡고 있었으면 빠져서 사라졌겠다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가면 줄을 놓칠 수도 있겠어 이 여기서 놓치면 요번생에서는 못 봐요 움직이는 저 나뭇잎에 반응했어요 바깥있 있던 양이들한이저한테는도아닌이것들이 우리 이우한테는얼이나 새롭고 신기하겠어요. 가능한 은이은걸보은주보여주니 싶습니다. 우리 신기한가 봐요. 근데 그거 안 씹었으면 좋겠는데, 또리야?